인사,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처녀보살입니다. 네. 오늘 옷이 화려하시네요. 네? 옷이 오늘, 화려하시네요. 오늘 네 제가 조금 엘사 버전으로 하고 왔어요. 아 엘사 엘사, 아, 엘사. <웃음> <웃음> 선생님은 보통 이런 그그 그뭐 동자나 음. 뭐 장부님이나 뭐 이런 분들 많, 많으시잖아요. 네네. 어떤 분이 가장 많이 이렇게 오세요 정신이 해야... 되냐? 네, 선녀. 아~~ 쌍 선녀요 아 진짜? 어. 아직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없어서? 네 아직 본 적이 없어 네. 오늘은 그러면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할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오늘 선녀 그래. 접신을 그래. 하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부채도 들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거 보통 처음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 군대할 때도 쓰고 아 네네네 이거 많이 썼었죠 아 한동안. 그렇구나 네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네. 사주를 한명 가져왔는데, 네. 이분 사주가 뭐냐? 음. 네, 종이 준거죠. 종이랑 편진거죠. 음. 이분이 뭐냐? 음. 본인이 음.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음. 무슨 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본인이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선생님이 과연 이런 선녀님이 음. 보시기에 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신인가? 음. 어떤 신인가? 음. 음.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알겠어요. 자 불러드릴게요 그래. 사주가 왜 그래? 어? 아, 선녀님이신가요? 별장에 선녀 왔는데요 아, 아 그래요? 응. 근데 이거 본인데 짜증이 나서 미치겠네? 어떤게 좀 짜증이 나세요? 아 더러워 더러워? <웃음> 응 <웃음> 어... 근데 제가 처음에 질문 보기 싫어해그 아, 정도로 안 좋나요? 이 사주가? 뭐 이런거 갖고 왔어요 뭐 아, 이런거 제... 물어봐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이분 신은 맞아요 신이에게 무슨 개쁘지 신이야 그럼 왜 본인이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까요저 삼친이야 자꾸 말 시키네 나한테 자꾸 짜증나게 자꾸 말이야 시키네 자꾸 물어봐 자꾸 물어봐 또 물어보고 칠테니까 음. 선녀님 제가 그러면 하나만 이거이 이, 이, 이 질문만 답을 해주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안 할게요. 이분 신은 맞아요. 그러면 신은 개뿔이 신이냐? 근데 왜 본인이 신이라고 주장하고 다니까요? 여기 아빠야 보니까요. 알았죠? 내가 얘기해줄게. 알았죠? 얘기해줄게. 저, 네네. 응. 담녀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요. 어휴, 이 사람이요. 네. 진짜. 하늘에 지옥 가게 있다. 하늘에 지옥 가게 생겼다. 지옥. 아, 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응. 근데 왜이사 하면요. 네. 이렇게 보니까요. 악기가 있죠요. 악기. 응. 어. 오... 악기가 있죠요. 악기. 어, 어떤 좀 악기가 있어요. 음, 이 앞에는요. 어, 우리가 얘기하는 잡진이라 그래요. 잡진. 네, 네. 틴이 아니고 잡진. 음...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요. 어, 조상이 더 이렇게 청춘에 간 조상이 있죠. 음 그래갖고요. 그, 그 조상이 이렇게 몸에 찌어갖고요. 이렇게 여자 엄청 좋아해요. 어, 아, 여자를 응. 좋아한다? 여자를 엄청 좋아하고요. 여자, 여자 이렇게 꽃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악기라고요 아키. 악기. 새끼, 새끼. <웃음> <때는 웃음> 새끼. 이분 현재 모습은 좀 어떻게 좀 보이세요? 여기 아빠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음. 쇠로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아, 어디 갇혀있는 딸? 네 갇혀있어요 오. 지금 그러면 되게 안좋고 악질인 사람인 이 거네 이 아빠 사기꾼이에요 말지기 잘해요 아, 말을 잘해요? 말 지게 잘해요 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얘기하면요 다 사람들이 어, 다 믿었대요 아이 이, 응. 이 지금 신이라고 주장하시는 응. 그 분을? 응. 어. 아 그러면 이 사람은 태,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던거야? 아니면 조상부터 뭔가 이분을? 이 아빠가 머리가요, 이게 비상한 머리예요. 음. 머리가 똑똑한 머리가 비상한 머리로 썼어요. 근데이때서부터이 집은요, 어 청춘에 이렇게 결혼 안 하고 간 그런 조상이 있죠요. 결혼을 안 했다. 결혼을 안 해서 오. 이렇게 이 아빠한테 딱 찰딱 붙었어요. 막 아, 조상이 조상이 그... 밑에서부터 어... 조상이 이렇게 몸에 딱 붙어서 네네. 그 조상이 자꾸 이렇게 이 아빠 따라다녀서 몸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아아그 조상... 몸을 빌려서. 그러면 귀신이 이 몸에 씌어서. 아 그러면 이분을 누군가가 씌어서 지금 이런 응. 행동을 하는 건가요? 어. 응. 그러면 자기가 본이 본인, 본인의 자기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람의 그..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조상을 천도를 하고 구슬해서 어... 빙이 됐다고 쉽게 어... 얘기하면요 빙이라고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요 빙인데 네네. 이 아빠야가요 그게 씌어갖고 우리는 빙이 테마 같은 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이 아빠 그런 거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기가 맨날 신이라고만 하고요 <웃음> 많이 그득해요탈깃꾼이에요이 어... 어... 아빠야요 실제 그러면 이분의 진짜 성격은 뭔 거예요 그러면 진짜의 모습은 뭔가요? 지금 선님이 말씀하신 뭔가 씌어서 정신이 좀 나갔다고 하는데 진짜로 모습은 뭔가요, 여기 사람이? 만약에 안 씌었으면? 안 씌었으면 사기꾼이죠. 안씌어도 안 사기꾼이고 근데 이런 조상에서 많이. 타요. 이 아빠라봐요. 아 그래요? 조상에서 많이 타고 따르고 음. 조상에서 잡고 이렇게 좋아하는 몸이에요. 우리 음. 무당들처럼 음. 이렇게 조상에 이렇게 가무디 있고 신가무디가 있어요. 이아빠요 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촉! 우리처럼 무당처럼 예언하면 그게 맞아요. 아 그래요? 음, 무당들처럼 그런 게 오. 있어요. 그럼 무당이 될 팔자인가요? 이 사람은? 무당이 되어야죠. 아. 음, 박수나 이렇게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내가 보니까 어 집이 단그 우디는 이렇게 이게 십자가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아빠고나 맞아요. 아그럼종 종교적으로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디 처가 무당이 돼야 되죠. 약간 아주가요. 근데 이게 약간 이 아빠가요. 그런 것도 예왕도 잘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게 맞았대요. 그래서 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신빙점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인 것 같아요. 어... 응.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떤 좀 생각을 하고 좀 살고 있을까요? 뭔가 이 아빠야는요. 계속 이렇게 제 많이 짓고 살아야 돼요. 응또 그래요. 갔다 나도또 그렇고 정신 못 차린다고 그래요. 앞으로도요? 아, 응. 어.. 그거는 계속 조상이 뭔가 휘둘러서 그런 건가요? 그쵸. 어이사람그러면 그런걸 좀 해결을 할까요? 이 조상은? 아맞죠 자기가 최고라고 그러는데요. 아... 자기가 제일 최고인 줄아는데요이 아빠에는요. 어... 선생님은 보통 이런 손님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그 그 전에도 뭔가 있었죠. 어. 그런 있었죠. 사람들 다 빌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테마해 가지고 낳죠. 어. 응.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지금 있다? 빙의가 씌어 있다. 씌어 있죠. 빙이가 씌어 빙이가 돼 있죠. 오, 응. 무섭네요, 되게. 그 우리 우리 무속적으로 얘기하면 새끼라고 해대새끼 새끼. 응. <웃음> 새끼? 응. 새끼가 다분한 사람이. 다분한 사... 그게 아니라요, 그런 조상이 있다고요. 아 청춘에 이렇게 결혼 못하고 간 왕자가 이렇게 몸에 있어서 더 덕인 거예요. 아 응. 이분 자체는 그러면 그런 새끼나 뭐 이런 게좀 원래 네. 있죠. 여자 엄청 좋아하죠. 근데. 그런 게 비니가 돼서 더 심해진 거죠 어. 원래 사주에도 있어요 저 아빠 사주에도 있는데 어. 원래 어 사주에도 있지만 조상에서 자꾸 이렇게 감겨 있어서 더 그는 거예요 근데 그거 첨다 하고 나면 조금 좋아지겠죠 아 응. 알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좀 알려 드릴게요 뭐 말씀하셔도 몰라요 이분. 이분. 몰라요 나 몰라 이분 누군지만 그냥 알려 드릴게요 누군지 알려 드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이사람이 어떻게 될지만 좀 잠시만요 이분 정명석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저 아빠야야? 네 아빠야? 네. 아, 저아빠는또 이렇게 하고 지금 한 번이 아닌데요? 처음이 아닌데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 한 내가 보니까 한 다섯 번이나 그렇게 깜빡이야 가겠다 아 진짜? 응. 아. 다음에 아무튼 뭐 그런 계속 계속 그들 거예요 아마. 뭐 그쪽에 그쪽에 뭐 교주 같은 뭐 아무튼 자기의 신이라고 막 주장하고 다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하나 하나만 여쭤보고 이거는 끝낼게요. 그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좀 할까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 많아요. 찬양하는 사람? 좋아한다고. 아, 이 아빠야가 사기꾼인 거 알면서도 거기 세뇌당한 게 있어서 아직까지 아. 어,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굳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또 거기다가 또할수 있는 거죠. 어... 또 그거를 또 교주처럼 또 차릴 수 있는 거죠. 어... 신적인 존재라고 사람들이 세뇌를 너무 많이 해서 어... 저 아빠는 깜빡 갖다 놔도 또 굳게 요요 어... 똑같은 어... 방법으로 또 한다고요. 보통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뭐 어디가 아프거나 뭐 빨리 죽거나 뭐 그런데 이분은요? 안 그래요. 명이 길어요. <웃음> 어, 명도 길어요. 아 <웃음> 진짜요? <웃음> 음, 음.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이 아빠는 그만 죄 짓고 살아야죠. 어... 이렇게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죠. 어... 음. 근데 여기 보니까요, 높은 사람들도 이 아빠를 너무나 많이 믿어요. 공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아그 높은 사람. 아뭐그 응. 위치가 높은 위치가 사람. 위가 높은 어. 사람들도 여기 이 이쪽으로 많이 교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뭐아이 그런 이, 거잖아요. 매 비슷한 부류에. 그런 거 그런 거 아직도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너무 많이 갖다 준 돈도 많고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갖다도 이 사람을 옹호해 준 사람이 많아서. 또 다음에도 또 나오면 또 그럴 건데 두번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음... 두번 다시 이렇게 재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어떠.. 어떠세요? 뭐 이런 사람들의 사주를 좀 보면? 미쳤지 미쳐도 한참 미쳤지 더럽지 <웃음> <웃음> 아니 왜 이렇게 못해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선녀님이 계속 저희한테는 그 조상을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선생님이 이런 좀 조금만 정리를 조금만 더 해주세요. 뭐 이런 조상이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타면은 이렇게 이 네. 사람 사주에는 조상이 많이 타고 왔다 음. 갔다, 갔다 해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신이 우리처럼 무당이 돼서 이제 정을 보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음. 이 사람 신기가 많아요. 그리고 네. 조상에서도 네.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주예요. 네. 근데 청춘 청춘에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간 음. 남자 쉽게 보면 조상이죠. 음. 그러니까 청춘에 간 조상이 <웃음> 이제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조상이 앞을 따라 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몸을 빌려서 이제 휘들르고 다니는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도 처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맛들린 거지 쉽게 얘기하면 쉽게 못 끊는 그런 거 음, 마약 같은 마약 같은 그런 어... 거죠. 성적으로 이렇게. 한두번뭐 이렇게 해서 들리라 뭐 오십 번뭐 육십 번을 해도 이 사람이 성이 안 차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귀신이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음. 한두번 하면 지칠 텐데 이사람5 오십 번 육십 번 해도 이 사람은 안 지쳐. 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